단계적으로다가 올라가야죠? 후! 편한 것 같아. 레디? 레디? 고! 후! 후! 그냥 이것만 돌리는데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하야이 되겠구나 오 예스 오오 예스 오오 예아어오 예스 땡기고 다들팔쭉펴야지 어. 운동이다 <돋아> 어, 오, 도도어 간다. 오예 이거 맨날 해야겠다 운동 많이 해. S. S S S S 맨날 해야겠네 맨날 해야겠어 이거 그러면 이거 S 나왔으니까 더 어려운거 해봐야지 최상급 플레이 최상급 플러스도 있어 채생금만 있었는데 채생금만 플러스가 나왔어 봤어요? <웃음> 앞으로 좀 내밀고 해야지 운이 많이 돼이 <웃음> 장난이 아닌데 오! 장난할 게 아니었어 Oh, oh, oh, oh, oh, oh, oh. Yes. Oh. Yeah. Yes. Ah, oh, yeah, oh. Yeah. 오, 자, 으, 으, 다 으, 으, 으, 으, 야, 이거는... 야, 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장난 아니야! 아! 아! 아, 장난 아니야, 이거! 와!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아. 너무 힘들어!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할줄몰랐는데 와, 지금 여기 어깨! 등! 이쪽에 할배 쪽에 어깨 여기 다리는 건뭐 괜찮은데 와 장난 아니야 오한번더 적어도 씨는 맞아야지 아무리 해도 해봅시다 우습게 봤어 처음에 오! 어 포기하지 않는다 후 후예 후우와 후쿠쿠후후후후후 우오우아우오오아오오 <saw 나> <sleeve> 뚜뚜뚜뚜뚜오예스 두두. 하아 는 아니겠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또디플러스야 그래도 아씨아씨아씨 아, 힘들어 아씨 힘들어 아와 이거 한시간 하면 땀나는거 보여요? 땀나는거? 아 땀나는거 보여? 아자 새로 나온 거니까 일단 뭐가 나왔는지 한번 싹 둘러와야지 와... 아니야 뭐또 해? 아니야 잘못했어 그만하기 했었어 그만하기 했었어야 되는데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예! 쿨! 후후후후후후후 집중해 집중해 할수 있어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수 있어 허. 집중 집중 허. 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우 오, 오, 오, 오, 차 오, 차 오, 차 오, 차 오, 도도도도도도도 오, 오, 오,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목소리> 아, <힘들어. 목소리> 아, 아, 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새로운, 새로운 거 새로운 거뭐 있나 보자 아 이거 대박 힘들어 야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 맞지? 나 촬영 안 하고 있는 거울 뭐 거야 아, 하고 있는 거 맞아 아자 새로운 음악이 있구나 음악을 하나만 하고 있었어 아 보스베리 열다 있구나 자 그러면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하나씩 가보자 피트 매들리? 어이거 하면 되겠네 아우 씨 우리 복부 다리로 먼저 가볼까? 복부 다리 피트 매들리로 한번 가보자 다.. 다 되게 어 이거 상급이 돼? 아니야 조금 초급만 줘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 몸을 안죽을아 죽겠어 오케이 눌러 이렇게 해야지 예스! 후아! 복근 이구나 복근 오! 후아! 후아! 스골트 허야 huh. 이건 쉽구나 다리가 부끄럽좀 있으면 끊어지겠지 후 예스 허 더 빠르게? 오케이! 와힘 대박 들어가 이거 이거 머리 진짜 좋은데? 타이밍과 조이는 힘이 중요! 오케이, I got it got it g got, got, got it 레디, <목소리> 고! 후우우. 어! 후아! 어! 아니 안누는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는 노래 좋고, 오케이.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왔어 오, 오, 오 이들아, 씨. 후! 예스! 초급하게잘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 어후. 띵용! 띵용! 아싸! 두! 아, 이거 운동 진짜 많이 돼! 아, 아침이라면 아침 운동을 해야겠다. 어. 이거 내가 매일 하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좀눌러주세요 땀나 후. 오랜만에 땀 오랜만에 땀 흘린다 아 좋아 난땀 흘리는 걸 좋아해 이렇게 좋은 오락이 세상에 없는 아시원했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이거 너무 힘들다 후나 enters 치 r e n o 아, 오나는가봐오나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 아, 오오오가들리가왜오오오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리 하고 있죠? 지금 스플래드 메들리 일다 메들리 한번 해볼까? 아, 긴장돼 이런 자상급으 한번 해보죠 이 사람, 젤다. 아, 왜 이런 소리야? 후. 완전 기장되는데? 후후 후후후 후. 후 가디언을 잡아 줘야 돼. 후 o o w 쏴쏴 o Whoo! Whoo! 이제 처음부터 계속 똑같이 이런 능력일 거야? 어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아 땡기고 있으면 되는 거. 아이게 땡기면 도끼에 힘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구나. 뚜뚜 뚜뚜 뚜뚜 뚜뚜 카디언을 깨부셔 후후 후 어후후후후후 어. 아니 마지막으로 주소 이거 뭐야 이거 왕이야 왕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내 네, 내 네, 내 네, 내 네, 내 네, 네, 게 네, 네, 게 네, 네, 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화살을 네, 네, 거 네, 네, 네, 네, 네, 네, 메들리 네, 서 네, 긴건가? 이렇게... Okay. Oh, yeah. 1차 왕 깨봐요. 우리 말 타고 가는 거지? 지금... 우우우우우우우 <therapist> 뭐야 간호한테 간원이 나쁜 녀석 어어아이개개기로개기로씨개기로 아, 개기로 너무 길어 왜안 끝나 이거 간호 10번은 잡았겠다 씨. 음 No. Okay, ready. Go. Cool. Cool. Cool. e t t r e t t e r e t t e r o t t b t a b t b t b t b t b t b t b t t e a t t b t a b t b t b t b t b t b t b t b t b b b b b 스투투투투투 투예 예쿨 뒤로서고 이려서고 왼쪽 당기고 누르고 당기고 땡, 당기고 왼쪽 당기고 당기고 들어오 당기고 당기고 오른쪽 오른쪽 누르고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왼쪽 누르고 서서 서, 당기고 흐야 <두야> 누르고 땡기고 누르고 땡기고 누르고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후후오예스코트 우라라라라라라라! 후후 우라라라라라! 쏴! 후 우라라라라라! 후, 자! 후! 후! 오, 예! <두가다다다다다다>! 안르나 후. 후. 후나후나 후. 후나후 후. 후후후 후. 후. 우나후나후나후나후한가봐 어깨가 나나나나나 네 약한 부위가 더 힘들겠지? 와, 오, 아, 어, 대박, 오, 아, 어, 땀바시, 아, 어. 이 겨땀 주룩주룩, 아, 어. 오, 어 이건 정말 근데 꾸준히 하고 싶다, 꾸준히 하고 싶어. 맛스게틱 이건 뭐야? 밤길? 어 예, 좋은데? 근데 이거를 복부에서 야자 하나만 더먹산수산산까요3 0 어, 오케이. 아 예. 레우 예. 스쿼트! 오케이! 오예오예 하! 예스! 엉덩이 편라 Yes, yes, yes, yes, yes. h o who, who, who, who, who, 후후후 w 후후후 o o who, w 후후후 따따다따다 따따아 a t 플 l 확실히 상치가 다 약한가 나는 보다이아 이거 재미네 재밌어 자 다시 팔다리 뭐할까? 이건 뭐지? 좋았어 아예 상극 가자 오, 힘들어 아,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너무 기고좋네 아. 기회야고 예. 오 후쿼트 어. 어. 스쿼트, 후땡기스트스쿼트 일어서 땡기고스르트스쿼트 내려갔다 올라왔다 후스머둘스둘 둘. 땡기고 트라라라라라 후. 누르고, 땡기고, 땡기고, 땡기고.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아. 스쿼트. 누르고, 예스. 땡기고, 누르고, 누르고. 어, 스쿼트 하고 있어. 일어나 돌리고, 땡기고. 왼쪽. 스쿼트. 왼쪽, 가운데. 왼쪽, 왼쪽. 오케이.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이이 i 에이 p r i 어에이 r i l 어 p r i l a p r 아 l April, April, April, April, a 참으시고 보냈는데 이래? 아, 다시학이 아니야. 정료하기야 아, 어, 이곡게 최상급 플레이를 할수 있다. 날 죽일 셈이지? 어? 날 죽일 셈이지? 어, 이거 다 하나씩, 너,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스프레트 메들리? 아니야, 좋은 노래. 슈퍼마리오. 복부. 오케이. Okay. 이거 생각하자. 우와. 오케이. Okay. I'm ready. I'm ready. I'm ready. 우. Ready? Ready? Go. 예, yeah, 다 같이 singing. 예. Yeah. <목소리> 이게 리듬이 있네. 좋았어. 예. Yeah. Yeah. 잘고서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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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스쿼트노파 티비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아허 l oh, 아, yeah. 아, e t c s s e e let 嘟 e see. 啊이哦哦哦哦哦哦哦뚜뚜뚜뚜아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아우 놀라다자 팔다리 한번 팔다리 팔다리 뭘 해볼까? 잘못 들을 수 없었던 거 얘네 노래고 아우. 아 오랜만이야 예스 오우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응, 응, 응, 응. 그렇지 이렇게 미는이 타져야지. 스쿼트. 아 빨랐어. 후, 예, 예. 스쿼트. 하, 하. S.E.S가 생각나는데. 오 예. 스아다 들었어. 어, 아 집중이 떨어졌어. 샬롯 일어났나봐. 샬롯 일어났어? 허 아, 옛날인가시창기수장이시창기 생각나는 장이다스이레이시는이 시장이. 시장이. 시나이 시장이. 시장오허후이 시장이. 시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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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이조이히 조용! 너무 힘들어 짐 빠져서 못하겠다 아아아용히 조용히, 조들어아나나조용나조용아조용짱조용짱조용짱 자 앞으로 몸이 뻑어날때마다 한 번씩 찍어 올려있어 이게 매일매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에서 봐요 카기였습니다 빠이 뚜아예 스크츠 너빨았어 후, 후, 후, 하, 후, 후, 바디